우리 물리적 방법으로 소독 살균할 수 있는 방법이 가열 살균입니다. 건열, 건열 살균입니다. 멸균 얘기가 아니고 살균입니다. 다른 말로 드라이 오븐이라고 그래요. 160에서 170도씨에서 1시간 열 처리를 하자. 주로 유리기구, 금속기구 등 초자기구는 종이에 사서 멸균하자 자, 근열멸균기 온도 시간 그 다음 화염멸균 자, 이건 당연히 어떤 알콜램프나 버너 등의 화염에 20초 이상 직접 태워서 표면에 멸균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, 불에 들어가서 견딜 수 있는 백금이 자기유리봉 핀셋 금속류 등의 멸균에 가장 적합하다 그 다음, 자, 뭐, 백금이 지금 여기에 불꽃 속에 멸균하는 방법, 뭐, 한 45도에서 50도 각도로 넣는다 그랬는데, 이거는 뭐, 꼭이 각도는 우리 손에 잡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각도가 편한 각도니까 이 각도입니다. 그 다음, 그렇죠. 여러분, 여기 보시면은, 화염에서 안쪽의 부분보다는 사실은 바깥쪽 불꽃이 충분히 산화가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많이 충분하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바깥쪽 불꽃 속에서 밀균을 화염멸균을 하자 그 다음 열탕 소독입니다 다른 말로 일본말로 자비소독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, 끓는 물을 이용해서 100도씨에서 5 내지 한 30분 주로 용기나 행주, 식기, 도마, 도자기, 뭐 금속제품 등의 살균에 자, 이용된다 그런데 이때, 이때 말이에요 아포형성균은 사실은요 아포형성균은 이 열탕 소독으로 사멸시키지 못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멸균은 좀 어렵다. 어렵다. 만약에 살균작용을 조금 더 플러스 알파시키기 위해서는 1 내지 2% 탄산나트륨, 탄산나트륨을 첨가하면은 살균작용이 좀더 강해지고, 그 다음에 금속 부식도 방지할 수가 있다 자,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간헐 멸균이 있습니다 자, 이건 100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하고 그 다음 한 24시간 쉬었다가 또 가열하고 또 가열하고 이렇게 한 연속 한 3회 정도 한 3일간 정도 실시한다면 포자를 완전 포자까지도 사멸시킬수 있는 멸균이 된다 그래서 간헐멸균 1 0 0도시에서한 30분 가열하고 그 하루 이틀 3일 한 3회 정도 실시하는 간헐멸균 그 다음 고압증기멸균 다른 말로 오토크레이브라고 그러는 오토크레이브에서 증기 압력을 높여서 전기 압력을 높이니까 한 15파운드 정도 압력 올라갑니다. 그러면 안에 온도가 한1 2 1도까지 수증기가 고압에서 지금 가열돼 가지고 한1 2 1도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요. 한2 0분간 20분간, 20분간, 20분간 실시 하면은 이 아포 형성 균도 멸균할 수가 있다.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주로 뭐 미생물 배지라든지 통조림 식품, 초자기류, 의류 유리, 뭐 고무제품, 자기류, 뭐 약, 이런 것들도 이 오토크레이브 속에서 고압 증기 멸균 가능하다. 가능하다. 그 다음 나오는 것이, 에, 저온 살균 방법은 63에서 65도에서 30분간 처리를 하는 저온 살균 방법이 있고요. 초고온 순간 살균이라는 130에서 135도에 한 2초 정도 순간 초고온 순간 살균 가능합니다. 우유나 청량음료 이런 쪽의 살균에 주로 이용을 합니다. 그다음 빛을 이용한 광선 일광 광선 소독법은 주로 일광속에서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. 한 10에서 15초 빛을 쬐어 주면으로써 이 결핵균 뭐 티푸스, 페스트균 이건 사멸이 됩니다. 빛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좋습니다. 빛을 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뭐 비타민 D 형성만이 아니고요. 자, 그다음 의류친구들도 한두 시간 일광의 소독을 하면 좋다. 그 다음, 자외선 이용을 해서 살균하는 방법입니다. 자, 250에서 280 나노메타에, 뭐 좋기는 한254 나노메타. 이게 가장 살균력이 뛰어납니다. 살균, 자외선 살균 등에서 한 50cm 이내 정도 해서 자외선 살균을 해라 주로 뭐 물이라든지 공기, 무균실 수수실, 제약실 등뭐 소독 도막, 칼, 표면 소독 많이 이용하고 있죠 자외선 살균 등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효과는 좋습니다 50cm 이내에 이내에 조사해라 자, 장점은 아주 사용이 간단합니다 뭐 균의 내성도 만들 염려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침투성이 없어요 단지 표면에 있는 균만 살균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늘진 곳에서는 자외선이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방사선을 이용한 살균 방법 주로 이용하는 코발트 60 감마선 세슘 137 감마선 살균력은 감마선이 가장 강합니다. 그다음 베타선, 알파선. 자, 이렇게 자, 이 마크가 이 마크가 방사선이 조사됐다는 표시입니다. 이 마크 한번 보세요. 방사선 조사 마크입니다. 그 다음, 화학적인 살균 방법이 주로 많이 쓰는 것이, 에한 4% 석탄산 패널입니다. 근데 패널, 요즘 패널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데, 그래, 많진 않아요. 오물 처리라든지 실내 벽, 시험대, 기차, 선박, 축사 배설물 등의 소독에 사용되고요. 뭐, 패널보다는 이 크레졸은 사실은 뭐 병원에 가면 냄새, 지독한 냄새 났는 거, 그 주성분입니다. 3% 크레졸. 이것도 역시 뭐, 손, 오물, 뭐, 배설물, 축사 소독, 자, 석탄산에 비해서 두 배의 효과가 있다. 그러니까 석탄산 페놀보다 는 크레조를 더 사용을 많이 했겠죠 그 다음 70% 에탄올 이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잖아 자, 건강한 피부에 사용을 하자 유기물 공존할 때는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0.1% 승홍이라고 하는 것 HGCL2 염화수원입니다. 수용액인데, 손소독에 이용하고 금속부식성 있는데, 그럼 손소독에 지금 씁니까? 지금 수원화물이라서 거의 안 씁니다. 근데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. 여러분들 아마, 뭐, 에탄올 70% 가지고 미생물을 실험하는데, 뭐, 테이블 이렇게, 어? 어? 세, 닦고, 뭐, 뭐, 소독하고, 뭐, 이렇게, 지금은 그렇게 하죠, 그죠? 옛날엔 전부 이것을 또 말이에요. 이거, 이거, 이거. 자, 3% 과산화수소수. 자, 이거는 우리가 뭐,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. 뭐, 구내 입안 세척 등에, 점막 소독에, 뭐, 창상에 사용한다.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역, 성비누, 다른 말로 양성비누라고 이름을 부르는데, 우리가 쓰고 있는 비누는 양성이 아니고 음, 음성, 그 음이온 타입이에요. 이거는 양이온 타입의 비누입니다. 이 비누는 보통 뭐 원액을 한 10% 원액을 200에서 400배 희석해서 사용을 한다. 이게 살균력이 조금 있어요. 살균력이 포도상구균이나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 이질균에 대해서 효과적인데 결핵균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얘기고요. 자, 침투력 살균 살균력이 큰 편이다. 그런데 세정력은 비노라고 그러죠. 세정력은 거의 굉장히 약해요. 약하다. 그래서. 뭐 조리자의 손소독, 식기소독 등에 자, 사용을 합니다 비누나 중성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 없습니다 단백질 공종시에도 효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, 양성비누는 음성비누, 뭐 중성세제와 같이 함께 사용을 하지 마세요 그 얘기입니다 염소계 소독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, 대표적인 게 차염소산 나트륨 100에서 200ppm짜리를 이용해서 과일 채소 소독 뭐 기기, 기구 기기 소독 자, 100ppm, 100ppm, 200ppm 농도를 사용한다 그 다음 표백분 마찬가지로 우물물 소독에도 사용합니다 자 염소계 소독이 어떻게 살균을 하는지 그 살균 메커니즘이 뭐냐 이게 세균 단백질과 결합해서 화합물을 형성하고 어, 그래서 그 살균을 한다 실제로는 이게 산화 산화제입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지 세균의 단백질 결합해서 그 단백질을 뭐 정상적이 안 되도록 뭐 변화시켜 버리면은 당연히 살균이 됩니다. 생석회가 있습니다. 자, 이건 가장 경제적인 변소소독제 그이외에 하수, 오물, 가축, 분뇨 등에도 생석회 많이 씁니다. 그 다음 오조원입니다. 오조원은 염소계 소독제로 가지고 소독을 하다보니까 트리할로메탄 같은 이런 소독 부산물로 나쁜 물질들이 만들어져. 그러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우리 주로 오존 처리를 해서 물소독에 뭐 고도 정수 처리 장치 뭐 그러고 그때 보면은 거의 오존 이용해서 소독이 실시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 석탄산 개수가 나옵니다. 아까 석탄산이라고 하는 게 페놀이라고 그랬습니다. 페놀, 석탄산 개수, 페놀 개수. 자, 이게 뭐냐 하면, 석탄산 개수는 이렇게, 석탄산을 갖다가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소독약이 어느 정도 그 소독 효과를 나타내느냐. 그러니까 만약에 석탄산 희석 배수보다 소독약이 희석 배수 훨씬 더 희석을 해도 살균력이 나온다. 그러면은 그 소독약 굉장히 좋은 소독력을 가지고 있다. 이 말이잖아. 그죠? 그래서 자, 석탄산과 동일한 살균력을 보이는 소독제의 희석도를 석탄산의 희석도로 나눈 값이다. 그러면은 5% 석탄산을 이용해서 일정한 온도 20도씨에서 장티푸스 및 포도산 구균에 대한 살균력과 비교해서 소독제 효능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. 석탄산 개수가 낮으면 소독력이 약하다 이 말이고 석탄산 개수가 높다 그러면 아주 소독력이 좋다 그 말입니다. 시험균은요 5분 내에 죽지 않고 10분 내에 사멸될 수 있는 희석 배수로서 시험을 한다. 석탄산 개수 구할 때자그 말입니다. 그다음 소독제 지금 종류별 그 살균 작용 메커니즘이 나와 있어요. 자, 이 부분이 에, 이거는 조금 우리가 기억 기억을 좀 해야 될 부분. 자, 지금 보면 살균작용에 세포막을 손상시켜버리는 경우. 자, 석탄산 크레졸. 세포막을 손상시켜버립니다. 농도는 약한 3% 정도. 그래서 세포막을 손상시켜서 살균을 한다. 자, 에탄올은 탈수, 그 다음 단백질 변성 혹은 응고시켜버립니다. 농도는 한 70% 정도를 써야 됩니다. 너무 묽으면 안 돼요. 그리고 그러니까 또 너무 95% 이런 것도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. 자, 그 다음. 승홍, 마찬가지 단백질 변성입니다. 0.1%를 사용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수원화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쓰지안 안. 안 뭐 모르는 사람 자꾸 써요 좀 아는 사람들은 피합니다 가능하면 사용을 좀안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 과산화수소 이거는 산화작용입니다 산화제잖아요 h 2 o 2 산화제입니다 3% 상처소독 그 다음 역성비누 아까 얘기했나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단백질 변성을 시켜버립니다 그다음 차, 염소산, 나트륨, 세균, 단백질과 결합해서 살균을 해준다. 그 다음, 소독제, 살균, 우유 살균법. 자, 이세 가지. 저온 살균, 초고온 단시간, 고온 단시간, 초고온 순간. 자, 이세 가지. 온도, 시간을 좀 기억을 좀 합시다. 전어 63도에서 65도 30분 가열 후에 10도씩 이하로 급냉을 시켜줘라. 고온단시간 70에서 75도 15초간 가열 후에 급냉시켜줘라. 초고온 130, 135도씨에 1에서 3초 가열 후에 급냉시켜라 자, 그 다음 이 그래프가 뭐냐 지금 보시면 은 가열 온도하고 가열 시간에 따라가지고요 지금 그래프를 뭐 그려놨는데 이 그래프가 네, 이름이 뭐냐 하면 노스토표라고 그래요. 노스토표. 여기에 보시면은 결핵균이 자, 얼마 동안 이렇게 결핵균을 그다음에 장티보스 연쇄상구균 뭐 디프테리아균 효소, 단백질, 풍미, 카페인, 당, 당류 자, 이런 것들이 얼마의 온도에서 가열 시간 얼마 하면은 이것이 사멸될 수 있느냐. 자, 이걸 이제 전부 이 표로 그려 뒀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자, 이러한 균들을 살균을 시키겠다. 아니면 멸균을 시키겠다. 그러면은 이 가열 시간과 가열 온도에 맞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. 자, 그 말입니다. 그다음 자, 여기 나오는 것이, 이제, 1번 한번 보자. 살균 방법으로, 다음 기구의 살균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, 이 뭐, 백금이, 백금선, 하고 이런 형태니까, 가장 좋기는 화염멸균을 할때 타지 않는 것 같으면 화염멸균 해라.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거, 이 소독기구 명칭은 뭐냐? 고압, 증기, 멸균기. 자, 이렇게 하면 되겠지, 그죠? 그 다음, 그림, 그래프 쭉 나오는 거. 자, 이것도 무, 무엇을 실험할 때 쓰는 것이냐. 자, 이런 것을. 자, 이렇게 나옵니다. 그 다음, 식중독, 세균.